114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도 네번째 155문 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되는가 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일부 공부하고 다 나머지 못해서 오늘도 그 앞에 부분 잠깐 보고 나머지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 아,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토와 그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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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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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달 하시는 이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그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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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설을 효력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도에게로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도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그들에게 힘주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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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그, 방도로 쓰셔서 죄인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내용, 거기를 주되게 되있습니다 예,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거 고린도 전서를 쓸때 무슨, 참고 도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쓴게 아니죠. 예?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 등은 있었겠지만, 그 외에, 그, 그것과 관련된 뭐 특별한 뭐 해석이나 주석,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이 글을 쓴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 이성을 써서 또 헬라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이렇게 이 글을 쓴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는 늘 성신을 의지해서 이 글을 썼다. 성신을 의지한다고 뭐다 덮어놓고 무조건 눈 감고 성신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쓴건아니고요 성신께서 직접 다스려 가시니까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 당시 교회적 상황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이전에 이제 구약은 잘 알고 있는 토대 위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연계해가지고 예수 그리토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이제 이런 서신도 쓴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비슷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 말씀으로 어 이제 잘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 되게 되는 은혜를 그렇게 입는거죠. <웃음> 고린도전서 그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성신께서 각사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분자들로서 이제 각각 아 이제 성신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쓰이는 걸로 유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주님은 참 세밀하시고 아주 어, 그냥 촘촘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목표하시는 만물 회복과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그런 경영을, 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높이 되 성신께서 성신을 아, 높이 돕기되지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설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음, 보아서 알듯이 이 교회를 창설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은혜의 방도들을 누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받는 자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자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받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그,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속, 깊은 속을 다 아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영이고 만물의 경영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신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그 사역을 신자 안에 자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큰 틀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뭡니까? 성신의 사역이라는 게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목표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 원리는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견제하고 견제하고 무슨... 그 뭐. 균형을 갖추는 그런 일, 그런 일은 세상의 정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는 상합하고 연락하는 겁니다. 아저 목사 제대로 못하네. 내가 뭐좀 제대로 좀 해보도록 균형을 맞춰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 아, 저 집사가 또 형편 없네. 또 내가 좀 안정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참 무식하고 무지한 발상이에요. 성신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결국 세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5문의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에게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그.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살 살, 살게 하신다. 그게 이제 아주 질서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삼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직은 그 그리스도의 삼직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서의 삼직이에요. 예, 그 왕과 제사장과 손자를, 그, 한, 한몸 안에서 그, 그것을, 그, 그것을 다 누려갈 수 있도록 그, 서로 합력하는 거지. 견제와 균형을 해고 그리토 속에서 그런 견제와 균형을 합니까? 말이 안 돼. 칼빈주의 정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주님이 하시길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서 이렇게 가는 게그 바른 태도고요. 그게, 그게 선한 행실이 되고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웃음> 교회 아로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오리무중 가운데 암암중 모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매도 이제 사실은 교회 아로서의 열매가 아니면 열매가 아니에요. 혼자 아무리 뭐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아니면 혼자 아무리 뭐 깨닫고 뭘 굉장한 걸 발견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릇되게 가기가 너무. 쉬운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한가지 중요한것으로 본것이 이제 독립에 대한 내용도 좀 봤는데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님이 주신거지 성신께서 주님이 주신거기 때문에 각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서로 침해하지 않는거요 주님이,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법, 법으로서 법관의 일을 그 정부가 공적으로 허가하고, 경찰관이면 경찰관으로서, 의사면 의, 의사로서, 그 공식적인 그, 그, 허가를 받아야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그, 그 절차도 안 밟고, 내가 경찰 노릇해, 재판관 노릇해, 내가 의사 노릇해,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불,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걸 이제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 지지하고 세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에 누가 침해를 하면, 그 힘들잖아요, 이것도. 내가. 그래서 사실은 남의 가정의 일도 내 수화 사람이 아닌 다른 가정의 수화 사람이면,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웃음> 그런 것도. 그냥, 되나마나 이 집, 저 집, 판세 가려주려고, 뭐 그냥 말을 해버리고. 그게 월권이고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직임이라는 게 성신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 주신 것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받아 누려가게 하는 것, 그게 독립입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처음에는 그 이제 더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더 주님과 교통을 더 진밀히 했던 분 들하고 에게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 때그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묻는 것이 나중에는 그게 아주 제도화 되어버려 가지고 독립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또 가서 또뭐만 일만 있으면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을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신의 교통 가운데 그 은사를 잘 받아서 그 자기 그 직무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뭐 봉사하는 걸로, 뭐또뭐 뭐 음식 만드는 걸로, 또뭐 청소하는 걸로, 뭐뭐 뭐 다양할 수 있어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 외에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예, 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함부로 그 말하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 말하듯이 말하면 안 돼. 각자 그 존중을 해주고 그,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함께. 그런 게 굉장히 주어 중요한 거죠. 예, 교육자고 이제 성도의 관계, 그, 그 교회 성립이 교육자와 신도로 구성된다. 사실, 제가 26년 전 교회 출발할 때, 청년들 몇 명이 있을 때, 이 말을 굉장히 이제 싫어해가지고, 다 똑같은 양인데 왜 목사와 성도를 구별했냐? 이거 갖고 또 굉장히 시비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그냥 시비하고 다투고 나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항상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때 교회로 선다고 하는데, 지지가 안 돼도 사실은 교회로 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건 최소한의 그런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뭐 절대 법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비량에서 했잖아요. 자비랑에서 바울 자비량으로 했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자비량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것도 또 이상한 그 주장이 돼. 베드로나그외 사람들은 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직분에 충성했잖아요. 각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대로, 그, 그, 맡아서, 그 당대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은사와 직임에 충성되게 해서 그리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웃음> 그, 그런, 그렇게, 이제 그런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받고 누려야 그 은혜가 되고, 그게 은혜의 방도가 돼가지고 서, 서져 나가는 거지. <웃음> 그런 관계를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뭘 한다는 것은 아, 예, 안 되는 거죠. 질서 속에서 겸손하게 예, 교회 조직 성, 성립 조직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내용을 오늘도 이거 다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성립의 내용이 구조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의 교훈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조의 정신을 굳게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리도의 교회의 바른, 가장 바른 자태를 진니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도의 바른 자태를 신이 나타낸다고 하는 이 명목도 최근에 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너무 교만한 말 아니냐, 이거 빼자. 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너무 뭐, 우리만 바른 교회 자, 자태를 구현해? 이거, 이거 너무 교만한 소리다. 이런 얘기도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도로 우리만 뭐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바른 자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소수라도 그걸 누려가고자 하는 거지, 세상 교회 중에서 우리, 우리, 우리라도 아주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뭘,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예, 교회 위에 교회로 있게 되고, 목사 위에 목사로 있게 되고, 성도 위에 성도로 있게 됩니다. 참, 그 무서운 일이에요. <웃음> 그러므로 이 헌장 규정은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친히 몸을, 주님의 몸을 세우신다. 예, 과연 그 말씀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 정당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잖아요. 그냥 성경을 무조건 성경 공부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냥 다 다가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런 질서 속에서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공유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웃음> 주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 교육자의 입에서 듣습니다. 개혁교회 그 설교학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 교회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게 결코 이제 목사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주님의 목사, 주님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신이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그리토의 입밖게 오직 그리토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꾸며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토의 감화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본연의 그, 본연의, 그리토의 생명으로서 본연의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시대 앞에 증거하는 거죠. 성신을 의지해서.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어, 매주 주께서 이제 깨우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믿음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전하려고 힘써야. 루터 선생의 모범을 쫓아서 자기 스스로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여 자기 말을 일절 하고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성신의 감화 가운데 이제 인도를 받아서 증거해야 돼. 내가 요, 요번, 이제, 여름에 이제, 거짓말 심리학을 공부할 건데, 이제 그책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거짓말쟁이다. 그거 알아요. 우리 성경적으로도 거짓말쟁이지만, 일반적으로도 맨날 거짓말하고 사는구나.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그처럼 교중은 목사의 입에서 전파되는, <웃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복해야 돼. 이게 목사의 입에, 목사를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이들에게 더할 것이다. 어, 어,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윤종의 사모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는데, 있었는데, 이건 뭐, 이제, 다들, 가르침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그, 그, 최 목사님하고 윤 사모님 가족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설교할 때가 있 권면의 말씀을. 그러면, 신학생이 설교해도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뭐, 개핀, 반틸, 이분들이 다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반틸,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말, 저기, 강도사가, 뭐,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받아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랬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 강단에 말씀 전하는 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받는 자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 목사 저울질 해가지고, 받긴 받아야 될것 같은데 기분 나빠갖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에서 막 불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서를 겸손히 듣고 순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적으로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통상적인 말이 빠져 있지만 통상적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있죠. 만일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파되지 아니면 아니하면 모르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었는데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그러면 안 돼. 목사가 뭐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한 사회, 자기가 생각한 인간상.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구원관, 그런 걸 얘기하면 듣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그걸 기꺼이 누리도록 전하면, 그, 그 누리는 책임이 각, 뭐, 전하는 자에게도 있고, 받는 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를 듣는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와 신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교통하는 일 연락하고 어, 연락하고 교통하는 일그 위에서 상호 신뢰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한 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강설 가지고 그 치리회에서도 검증을 하는데 음,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개인적으로 그걸 흔드는 소리를 하면 그 바로 치리를 합니다 사실 외국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가령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설교에서 봤지만 할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교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갔다 와야 되고 회의 해야 되고 그그 그그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 아니한 문제라면 누구든지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고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회중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아니한데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자라지 아니하고 죄의 세력에 지고 맙니다. 처음에 생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가 침체하고 심지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와 신도 사이에 신뢰를 약화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상호간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그 사와에게 와가지고 그 신뢰관계를 흔드는 말을 했잖아요. 아, 항상 그렇습니다. 사단에그 그 유대에서 온 자들도 다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 간에 이간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에베소서 4장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토라.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할 것을 사장 13절에 얘기하고, 그, 그 끝부분에서 이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그, 그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관계를 그 무슨 권력 다툼의 구조로 본다. 교회 안에, 그, 어든 <웃음>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세워지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도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장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란다 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교회가 그리도에게로 자라가려면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비차 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져야 자랍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서로 말하지 않니하고 서로 의심하는 말을 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면 교회는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험담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리도에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조차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눈치만 살피고 정답만 말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게 자라갈지 하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리토에게 자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어떤 역할 론만 방법 론만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로서는 전혀 잘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3위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해 내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투영해 내는 그런 일이 하는데 무슨 거기에 세상적인 균형과 견제가 들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설수 없어요. 아버지 뜻의 순복에서 그다 자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성신께서 그 일을 다더 믿는 자 안에 깨우치시는데 그런 일을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 3이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의, 대표성은 성부 하나님이 있으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경영,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 그 안에서 다 독립된 그, 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같이 움직이셨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 교인들을 험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자녀들이죠. 믿는 자녀라도 주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하면 안 되고요. 예. 아무튼 어린 자녀들 앞에 교인들을 험담하면 자녀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때도 험담하는 말을 듣고서는 어른들의 약점을 알게 돼서 그 마음이 높아지면 그 어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말을 겸손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넘어지면 내가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게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남이 넘어지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넘어지는 건 뭐,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다 불륜으로 생각하는, 그게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성. 아무튼, 자기가 아직 어린 사람이나 여러 면에서 어른보다 연약한 상태인데도 남의 약점을 안다는 이유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그 우리 그 분쟁의 문제 봤잖아요 아볼로, 베드로 예? 저 바울, 그리스도 그 분쟁의 문제를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다. 심는이와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3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역할론, 방법론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함부로 그 험담하고 그런 일을 할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우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누가 전파하든지 복음 강설을 들을 때 겸손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목사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 평가한다면 혹시 그런 말을 어린 사람들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기 목사님을 위하노라 하고,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고 자부심에 빠져서 다른 목사가 전하는 강서를 듣지 못하면 실로 그 결과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신 것을 우리가, 우리가 크게 보고, 그런 부분을, 어, 그, 동료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도록 해야 되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하죠. 이제 뭐 자기가 그래 좋은 얘기 듣고 있으면 자기도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높은 얘기 들으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뭐 약, 약한 사람이 올라가서 전화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웃음> 여기서 벗어나면 복음 강서를 못,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설수 없고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헌장에 각각 의무를 다한다는 표현이 명심할 바입니다. 그 남편이나 남편에 대한 그 의무, 책무 이런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남그 그 말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한테 들이대면 그게 되겠냐 아내에 대한 말은 아내가 들을 말이지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말을 들어서 공격을 하면 그게 가정이 서겠냐 그게 각자 나는 남편으로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에 주력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사회에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또, 종은 종으로서 자기에게 합당한 말을, 그, 그 책임을 그 줘야지. 아, 주인 잘못 만났다든지, 뭐, 주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음. 주님이 떠나게 하시면 떠나는 거죠. 노예의 경우 자유케 할수 있으면 자유케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노예 지도를 묵인하는 말은 결코 아닌 거죠. 그 세상에 부패하는 부조 속에서 신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그 인권이나, 자기의 그 사람으로서의 권, 저기, 고, 고난, 이런 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토의 복음과 관련해서, 그 그런 태도를 이제 거기서 자기가 종이면 종으로서 주인면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게 싸움밖에 날게요 교만해져. 각각의 의무를 다한다. 이거 우리가 교회는 목사를 위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강단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토의 거룩한 사회가 세워져서 그리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 강설이 은혜의 방도라는 실질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서로 그 순종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빛이 나잖아요. 그리토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그 저울질하고, 비방하고, 비, 비판하고, 물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성신께서 말씀의 강독,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있게, 효력있는 방도로 쓰는 부분을, <웃음> 그 어, 보도록 합니다.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과 강서를 효력있게 쓰신다는 것은 성신과 말씀의 밀접한 관계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성신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 말씀의 성신입니다. 아, 성신은 말씀의 성신입니다. 성경은 그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어, 무엇보다도 음, 성신의 에, 영감으로 된 거죠. 고린도 전수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웃음>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본별한이이라 14절에서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마, 마음에 감추었던 비밀 그리토의 비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는 성신께서 알게 하신 내용 그 신령한 일인데 성신이 가르치신 말에 담아서 전했습니다 사도는 전할 내용도 표현할 말도 모두 성신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그리토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가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를안다면 사도의 고백은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그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 사도가 전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그것을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는 성신의 감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성신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안하고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에 담았습니다.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이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만 사도는 자기가 그 표현을 만들거나 택한 것이 아니라 성신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건데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이 성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일반 학문에서 가르치는 논술이나 논리하고는 달라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유대교인, 유대교인들조차 일반 학문의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구약에 가르친 그 하나님의 방식의 표현 방식에 그,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토론해서 생각을 키워 나가는데 <웃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어린 아이들이 국어 구어의 그런 그 형식 그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말씀이고, 충만한 지식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이나, 그 성신의 가마로 쓰여진 그, 그 표현 내용, 정서적인 내용, 지식적인 내용, 그 행동적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게 진술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믿음으로 잘해쳐서 알게 되면 그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고 세상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질 거예요. 도, 돋보이게 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세상의 논리학과 무슨 언어학, 수사학을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그 하나님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을 성신의 감마로 이렇게 알고 증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그런 표현들을 잘 배운다면 음. 참참 어, 중생한자로서의 언어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도는 성신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아, 않았다고 분명히 다 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신을 의지하여 성경을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읽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쌓은 지식이나 심지어 학문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부하려고 들고 그래서 내 이성에 납득되지 아니하고 오류니, 아니한다고 오류니, 실수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류인 듯한 말씀들이 많이 보여요. 뭐왜 같은 말을 똑같이 앞에서 하고 또 하나. 뭐 우리 잠원에서도 그걸 많이 보고 확인한 바 있는데 아 주님이 뭐 지면에 남아서 같은 말또 쓰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 하는 거지. 이게 뭐 문학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해버리면 그래갖고 무슨 같이 표현된 것들을 아주 뭐 삭제해버리거나 그 그렇게 되면 그 되겠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아니에 겸손한 태도로 읽고 또 읽으면서 간절히 성신의 빛을 빛을 받도록 해야 하지. 그래야 이제 성신의, 성경의 신의성 깊은 교훈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주장하려고 에? 성경을 끌어다가 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주 교만하고 못된 겁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성경 앞에 겸허히 서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로 살피면 내가 한 구절도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을 생명양식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한 문장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학적 의미를 함의해서 그 깊은 부유한 지식의 내용을 담아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세상의 모든 경영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 주셨는데 시의 형태에서도 담아 주셨고 그뭐 그것이 과정 속에서도 다 그렇게 담아 주셨는데. 그걸 뭐 내가 주,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쫙 읽으면서 뭐 굉장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대. 성경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내가 진짜 성경을 모른다 하는 걸야 원래 일반 한 분도 그래요.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무식했다 하는 걸 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거 한번 보고 뭐다 아는 것처럼 말해버려그 진짜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 분야도 아닌 것들. <웃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똑같고 성경 학자도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복음서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강의 첫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과연 참배입니다. 사람의 말 같으면 독서 백편의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읽고 뚝 읽으면 결국은 확연히 알게 됩니다만. 이건, 뭐, 백 권의 책을 읽으면, 뭐, 분명히 이제 그 뜻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놀라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시고, 우리의 기대를 좌절시키심으로써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음. 그런 가닥에 매일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래야 합니다 예, 어제까지 알았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터득하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교훈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를 성경보다 높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진리의 실체이신 분인데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말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살기는 거기서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 할수 있겠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 이단사입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단사입이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사렛 이단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진, 진짜이신데 자기들의 안목으로 아니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 고약한 것 우리는 소경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아나가야이 일을 바로 성신께서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신의 일을 받지 않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토를 믿지 않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성신의 일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일곧 그리토의 비, 비밀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곧 어떻게 소경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라야 그리토를 깨닫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일반 학문도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역사를 꿰입니다 역사의 사건들의 사건 사건과 뭐 가령 이 왕의 편에서 쓴 기록인가? 백성들 편에서 쓴 기록인가? 이거 다 비교해서 그럼 진실이 뭔가? 그거 일반적인 사실들도 그렇게 추적해 갖고 역사 학자들이 그거 다 찾아내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분석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꽤 맞춰서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을. 근데 그건 믿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임마. 믿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이 과연 오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걸다 들여서 그리도에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걸.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굉장한 어, 공부방법으로 방법론을 취득해서 성경을 꽤 안다 해도 달달 외워도 사실은 주님을 몰라보고 주, 주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바알색을 지폈다고 그런 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라야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아니면 지금 책 읽은 거 가지고 뭐 전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 효과적으로 기, 기억나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웃음> 안 됩니다. 늘 방법론의 문제는 아니 방법론을 얘기하면 항상 아, 에, 갈수록 육화됩니다. 이게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김성수 교수 같은 분이 합신 그분이 고개만 들고 설교에서도 지금의 성도 열배몇 배는 더 왔을 거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성실 의지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살피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인, 간적인 방법을 다 배제하고, 그냥, 고개를 묶고, 강설만 읽었어요. 그런데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늘 전하는 사람도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 방법론이 저 목사가 영 전하는 게 틀렸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인해야.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그것을 부인해야. 자기가 완전히 소경임을 고백해야. 그래야 성신께서 비로소 그 눈을 열어 신령한 일을 알게 하지. 마찬가지로 성신, 강소를 전하는 목사가 자기 스스로는 거짓말장애라고 겸손히 인정해야 성신의 감화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사호엘상장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오직 변개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은 주님이에요. 유일하게.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뭐, 이스라엘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뭐,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다 거짓. 다 거짓됐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하나,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성신의 가마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스스로 거짓말장애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른 생각할 때 납득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교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결국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사람의 말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장애라고 겸손히 인정해야 진리는 오직 그리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성신께서한나 사람을 통하여 그리또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또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걸 하는 거죠. 고리도전 4장 7절에 보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 이제 뭐 방법론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다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신을 의지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름하고 가르쳐야 성신께서 그것도 성신의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그 변화가 있어서 사람이 듣고 이제 교회에 연합되고 교회에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